있고 uh -huh. 이 가로부터 펴면 uh -huh. 이렇게 되어있는데 uh -huh. 그럼 ax랑 bx랑 b를 갔다고 uh -huh. 아. uh -huh. 일단 그럼 b를 옮겨 그러면, x 값이 3이 되는 경우에는, 결국에, a-p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 건데, 무조건 된다고 하면 6, 3, 5, 2, 4, 1 하고, 이스타들을반대도 되잖아요. 근데, a에서 p가 뺐을 때 3이 되어야 하니까, 3,6이 나오면, 3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. 이렇게 반대된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만 가면 아,